안녕하세요. 팝팝도나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목 상태가 많이 좀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샀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리뷰 아니라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야마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아마존에서 야마이라는 브랜드 회사에서 어, 일단 구매를 하였고요. 전세생의 박스 외관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한번 쓱 뽑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구글이랑 애플이랑 그 다음에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까지 전부 다 호환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땅살 열어보면 해피? <웃음> 해피? 나 해피?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어... 리뷰 쏟아달라는 말 같네요 리뷰 쏟아달라는 말 같고 던,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사용 설명서인 것 같은데 역시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가 적혀져 있는데 나 일본 일본 불매중인데 설마 일본 브랜드는 아니겠지? 이게 일본 제가 검색을 해보까 일본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일본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본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요게 설마 일본건 아니겠지? 야마이 야마이 야마이 일단 두고. 파우터 차지라고 해가지고 그 충전방법에 적혀져있구요 그 다음에 충전 어댑터랑 충전 어댑터가 상당히 짧네요 제가 마음에 안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충전 어댑터와 본체가 이렇게 어? 본체야? 나와주려 본체가 이렇게 짜잔하고 있습니다 아또다 네, 내용물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 다른 내용물 하나도 없고요. 나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본체를 보시면 어디 보자. Left button, don't press and enter sports mode. 스포츠 모드를 들어가는 거고요. 세팅에 들어가는 거고 라이트 버튼을 펌스 돌리던.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버튼이라고 나오는 거 같은데 일단 싹 벗겨서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음. 이마 전원 버튼은 어떻게 전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흠 전원 버튼이 어딘는지 모르겠네요 전원 버튼이 어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한번 쓰... 제가 보통 이걸 안 읽는데 어디 보자 설명서를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설명서에 그 어떻게 키는지에 대한 방법이 안 나와있어요 어, 어떻게 켜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언박싱이니까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뭐 따로 뭐 제가 리뷰같은걸 할거는 아마도 리뷰는 제가 아마 일주일 아마 이주일정도 사용한 다음에 올릴것같고요 일단 이 제가 산 이유가 일단 제가 예 슬슬 만년필 말고도 요런데에도 흥미가 생겼거든요 흥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거에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웃음> 뭐 구독자 여러분 일단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만년필 말고도 또 이런 것도 리뷰 안해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요을래들로 영상이 좀안 올라갔는데 그 이유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그자기 뜬금없이 팥도사다가 갑자기 또경신상으로 넘어갔는데 요즘 목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목 상태가 많이 안좋아가지고 상당히 안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거고 뭐 이번 여기까지 팟도사였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